y yeah. 자, 하이구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등급표 이제 한번 만들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아무래도 오젤드가 등장하면서 어떤 마신덱의 큰 변화가 온 메타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좀 최상위 티어만 가지고 조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로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등급표 계속 참고하시면 되고, 뭐 최상위 메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S, 그첫 번째 영웅입니다. 페스타 러사입니다 자, 어, 첫 번째, 어, 1등이 딱 아니에요. 여러분. 1등은 아니고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린 거예요. 어, 원래 내가 항상 첫 번째를 암멜로 소개했다가. 약간 의미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범용성 이런건 암멜을 넘어설 수 없어요 베스타가 암멜이여기저기 아, 넣어도 최고의 딜러이기 때문에 베스타는 딱 어떤 특정 덱에서만 센 거잖아 아, 근데 제가 첫번째로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음... PVP에서 상대가 만약에 안멜, 베스타 오젤드마 이렇게 서있다 그럼 누구부터 죽이고 싶은가? 내 스스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PVP를 내가 진행하면서 항상 한 명을 딸수 있다면 누구를 따는가? 나,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난 항상 페스타를 먼저 따요 페스타를 따고 나면 거의 이겼다고 볼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매를 땄다 어... 갑자기 페스, 상대 페스타가 우리한테 어둠 두개 있는데 셀이 텐타클 돌려가지고 우리가 죽어보기라거든요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페스타를 먼저 죽여야 되더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해 드려봤어요 그러나 1등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1등의 의미는 아니에요 법용성은 안멜이 더 좋다는 거자 일마가 이렇게까지 개쌉떡상한 이유가 뭡니까 마신기이좀 갖춰져서 입니다 앞으로 더 갖춰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포텐 아직 더 남아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떤 조건이 조금 갖춰졌다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 아군이 전책이두 장을 써가지고 어둠이 두개 쌓인 상태야 두개 정도만 돼도, 개가, 세 번째 요거, 쇠도 하나, 일성 하나 던지면, 이거 딜이 개돌아프거든? 버버버버 는데 이거 18만 뜨잖아. 근데 실제 실전에서도, 이게 막한 16만씩 떠요. 전장에 어둠 두 개씩 쌓아놨을 때, 총 여섯 개 해가지고, 개성 발동 해가지고, 이게 엄청 세고, 그 다음에 뭐, 잠시까지 가면 안 돼. 잠시까지 가면 늦어. 페스타 그렇게 안세 그렇게 쓰면은. 한세개 때는 추기쁘야 돼요 세개때 들어간다? 와라라라라 쭉쭉쭉쭉쭉 씩게막세리한 25만에서 30만 이렇게 뜨거든 그 이상 딜을 뽑을 필요도 없어 뭐 이게 구수형영상각 뽑을 때야 잠시 해가지고 막 70만 딜 뽑고 이라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실전에서는 세개 정도면 추기부어 그러고 그러면 또한 자리 남지그 옆에 애 하나 뭐 어둠 두개 있다 그럼 그런 애한테 이런 거 들어가면 2킬 따로 고 이라거든 진짜, 개돌았놈. 진짜 개돌았놈. 어, 조건만 맞춰진다면, 최강이지 않나. 제거해야 될 1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범용성은 낮다. 어, 어떤 특정 덱에서, 특정 컨텐츠에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만 제일 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금 조금 호불호를 탄다. 이 정도. 자, SSS 두 번째 가겠습니다. 섬멜입니다. 자, 또 뭐, 요거 2위라고 나말한적 없다. 2위는. <웃음> 2위는 아니에요. 아 근데 워낙 페스타하고 궁합이 너무 좋아서 제가 두 번째로 소개드려 봤고요 아 일마의 개성 때문에 우리 마신 종족으로 마신 데 짜졌을 때 우리 아군들이 안 맞을 수가 없잖아. 상대도 안 때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선멸덱만 하면 안 때리고 막 이랬는데 안 때리면 안 나오면 저들어간다 페스타가 쳐들어가니까 뭐 치긴 쳐야 돼. 치다면 저거한테 셀이 막. 방어 관련 깎이는 디버프가 막 쌓이는 거야. 너무 무서운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고, 이제 지가 그렇게 해서, 어, 개성으로 이제 버프가 좀 쌓였다? 그러면 이제 딜을 뽑을 수도 있고. 근데 이딜 뽑는다는 게 암멜한테 비하면 확실히 좀 딸려요. 아, 딸립니다. 딜이 안날 때도 많아요. 막 치명이 안 터지고 퍽! 이렇게 퍽! 이런 소리 날 때는 막 5만, 막 7만 이럴 때도 많아가지고.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서포터다. <웃음> 일마 오히려 서포터야. 어, 그런 느낌. 딜포터. 어, 서포터인데 딜 잘하는 그런 느낌 정도로 마신에게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SSS 세 번째, 암멜입니다. 어, 이래저래 덱들이 다양화되면서 암멜의 픽이, 어, 뭐, 음, 강제적이다는 이제 아니, 아니랄까? 어, 생각없이 암멜을 넣으면 세다. 이런 느낌에서 약간 조금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고. 그러나요. 그러나 암멜은 솔직히 지금도 첫 번째로 소개해도 될 정도로 오히려 첫 턴에 살상을 낼 때는 암멜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요즘 쓰고 있는 택인데요. 어 너무 편하고 좋아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실전 들어가면서 한번 살짝 설명을 드려볼까 싶어. 그래도 선멜이 더 좋지 않나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쓰임새에 따라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멜이라면 어 다음 턴에 우리가 맞기도 맞으면서 막 쌓아나가는 느낌이라면 암멜을 쓰면 장점은 얼굴 때만친 사람이네요. 안 쓰면 오! 선멸이다! 아, 좋아요. 이럴 때 내가 페스타를 면, 먼저 겨누거든. 봐봐봐. 요거 썼지? 요거 두장 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두장 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음, 요렇게 되면은 선일보다더 세요. 첫 턴에 때릴 수 있는 건선일보다더 더 세다. 왜냐면 이게 꽤나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꽤나 딜이 잘 나오기 선문일보다신베네그도더잘 나와요. 첫 턴에는. 그러면 이게 빡! 이렇게 죽어 본다는 거야. 아, 이게 정규에요. 지금 정규인데도, 어, 더 세요. 그래서 같은 페스타끼리 만났을 때 상대 페스타를 첫 턴에 깔끔하게 먹고 잘라보는 건 선멜 보다 앞멜이 더 좋다 이해됩니까? 전체기 관통 세배기가 더 세게 들어가 가지고 만약 방신베연내기였으면 상대 페스타가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상대 폐 풀리는 거에 따라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페스타가 죽었다 그러면은 좀 뒤집기 조금 힘듭니다 좀 솔직히 힘들어요 막 반격 잡고 하는데 그 이럴 때 어떻게 잡느냐 자 지금 어둠 두 개잖아 두 개. 피가 반피네 그러면 더 기다릴 필요 없어. 그냥 죽이뿌. 죽입부. 죽이뿌도 돼요. 뭐, 아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럼 한 번만 더 걸자. 세 개. 확실히 죽어요. 그 다음에 임마도 세 개째 임마도 죽어요. 어. 우리 뭐, 잠시까지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릴 거 없다. 풀카운트 치보세요. 예. 선생님 잘 가시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선맬까지도, 어. 잠시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죽어요. 이거 맞으면. 어둠세계에서 이거 맞으면 정균대 딜이 이렇다는 거아 이게 사람이었죠 어, 반갑습니다 이건 오늘 등급표 컨텐츠인데 이렇게 조금 최상위 것만 제가 소개 드리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부분 안멜이 왜더 좋을 수도 있는지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그리고 범용성에서는 안멜이 훨씬 좋고 그러니까 선멜이 상당히 또 좋아져서 좀 감격적으로 제가 페스타 선멜 이렇게 서, 순서를 소개 드린 거고 사실 그래도 안멜이 s 네 번째 비델리입니다. 비델리 좋은 거는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지금도 여전히 좋습니다. 비델리 덱은 자칫 빠르게 킬이 안 따져서 지 뒤집어지기도 하는 그런 게또 비델리 덱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단단하면서도 어, 개성 잘 차고 있어, 때리기 시작하면 딜도 잘 하는 그런 친구다. 자, SS 다섯 번째 마왕 림무루입니다. 콜라보 캐릭터인데 정말 이 정도 최상급 캐릭터가 있을 수 있을까 정도이고요. 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뭐 약간 살짝, 어, 어 공식 프로에서 소문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콜라보 복각이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예, 어, 그떡 똑바로 보니까 거의 맞겠던데 어쨌든 또 이만한 콜라보 캐릭터도 나올 수 있을까 싶긴 한 정도입니다 정말 막강한 콜라보 캐릭터이다 자, 그 다음 SS 여섯 번째 페이엔입니다 페이엔이 어쩌면 페스타 메타에 가장 피해를 본게 페이엔이 아닌가 싶어요 원래 페이엔은 어, 봉을 돌리기 시작하고 근타르가 들어있으면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친구였는데, 페스타댁 입장에서는요, 페이엔 잘 죽죠. 이때 전체기로 스택좀 쌓아놨을 거고, 어둠 한세개 뭐, 잠식할 필요 없어요. 어둠 3개 쌓였다.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 지 아무리 근타르 할배가 들어있어도 죽는다. 그러면 얘가 그렇게 쉽게 자빠지 버리고 나면, 좀 하여튼, 음, 허전하거든. 어, 그렇다 해도, 그렇다 해도, 뭐 어차피 그 자리에 누가있든 죽긴 죽으니까 어둠세계면 그래서 뭐 페이엔이 조금 저격은 당했으나 그래도 최상위 티어에 있는 건 여전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SSS 일곱 번째 소개해 드립니다 일곱 번째는요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부브린힐드랑시구루드랑 라그다이엔입니다 아요세 명이 또 덱을 짜가지고 정말 공포의 덱을 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세 명이 함께 있다는 기준으로 SSS 일곱 번째 소개해드려 보는 바입니다 단, 라그 다이앤이 성물을 제작했을 시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신부 부리는 좋은 건다 알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기로로 샴페인 대가리 딸때좀 섬뜩합니다 그죠? 정말 무서운 친구인데 그러나 라그 다이앤 성물이 없다 그러면 s s 를 주고 싶습니다 SSS까지는 아니고 SSS 정도다 네, 라그다이엔 성물이 있다 그럼 트리플레스를 받을만합니다. 방금 말은 그 라그덱은 진짜 라그덱의 전성기라고 말할 정도로 만나면 오금이 저립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요. 네, 그리고 대난투에서는 그덱을 안 치고 싶어요. 쳤다 하면 집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덱입니다. 자 마찬가지 시그루드 시그루드도 라그덱팀 전성기라서 일말의 트리플레스를준 겁니다. 역시 라그다이엔 성물이 있을 때 기준이고요. 만약에 없다면 s S 정도 줄만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라그 다이얼입니다. 일마든아 지가 성물이 있으면 괴물이 되죠. 어 저도 아직 못 만들었어요. 이 성물이 늑대 마술 잡아야 되는데, 늑대 마술 때문에 진짜 안 해요. 핸드폰을 부실뻔 했어요, 진짜. 아, 나 늑대 마술은 뭐못 잡겠지? 이번에 뭐 신캐 그만 먹어. 도나르 신캐 도나르. 필로드인데? 약간 좋긴 좋아요. 아, 어 좋긴 좋은데. 개 있다고 막 깨지고. 어떻게 내가 못하는 걸 수도 있어. 나, 난 늑대마수 너무, 아, 극혐이야, 진짜. 진짜. 도나로 뽑았는데도 난 못하겠던데, 진짜. 도나로 성물까지 나중에 나와야 뭐가 좀 풀리나, 이럴 정도로 늑대마수전은 난이도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걸 깨야 만들 수 있는 글러브인데, 아군 전체가 브레이크가 생기죠 50% 이상 피를 못 깎아요. 안멜 궁 맞았는데도 아무도 안 죽어. <웃음> 내가 피 풀업 안매고 갔다 박아도 안죽습니다 브레이크 때문에 셋다 브레이크 다 받는 거지 팀원들이 라그 팀원들이 그 다음에 스킬 사용시 남은 생명력 6%당 공간이또 증가해가지고 그래도 때리는게 더 세죠 신부부린이 샴페인 대가리 따는데 그게 더세 안그래도 세는데 죽을 만큼 세와 여튼 이마 완전 성물빨이고요성물이 없는 라그다이에는 B티어로 봅니다 B A도 아니고 B A티어 정도가 누가 있냐면 로멜 정도, 어, 로멜 정도가 a t 에 있거든, 밀립나바 이런 애들 a t 에 있는데 그거보다 아래입니다. 훨씬 아래지 B, B. 그 정도로 보겠고요. 근데 성물을 만들었다, 거기다가 락그덱을 짰다, 트리플 S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 s 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 s 첫 번째 오젤드입니다. 어, 사실 마신덱을 완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준 친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트리플레스를 주지 않은 이유는 어... 딱 s s 정도요 넘을 정도인 것 같아 사실 어 마신덱에 진짜 센 마신이 한 명만 더 나온다면 일마가 서브에 들어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브에 들어가서 쓰는 덱들도 좀 있고 얘 서브에 들어가도 좋거든요 거기다가 진짜 센 마신 하나 더 나오면 진짜 그때야 말로 완전 마신왕의 시대 같은 그런 느낌 어, 될 겁니다 자 다음 또 브레스 페스티벌 고소입니다 자 다음 갓킹입니다 광역 살상 최강이긴 하지만 어, 왜일까요? 만나면 참 때리기 좋아요 야, 맷집도 좀 약하고 하여튼 그래도 광력은 최강 살상이기 때문에 더블S 그대로 여전하다고 보입니다 자 다음 더블S 할로윈고서 최강의 서포터죠 자 다음 더블S 에밀리아입니다 어, 에밀리아 활용한 정말 무지막지한 덱들이 존재하죠 자 오늘 등급표는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제가 S로 많이 내렸어요 뭐 연반이나 더원이나 어 이정도급들을 다 S에다가 넣었습니다 뭐 그들이 잘못했다기보다 메타가 많이 흘러왔고 정리를 할수록 트리플 S가 얼마나 빛나는지 지금 그게 더잘 티가 나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S로 이제 내렸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등급표에는 완전한 정답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계속해서 또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바이 뻐졌구나 몰라볼 만큼.